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손목시계죠. 산토스 시계인데요. 산토스 신형시계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풀박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수품까지 다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책자가 두 개가 오고요. 책자는 뭐 그다지 큰건 없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다른 책자는... 용어와 다른 언어가 엄청, 엄청나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한 게 오는데요. 이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까르띠에 천이 있고요. 이렇게, 로션 t 주얼 n for j h s 그리고 칫솔 같은 게 있고 북레시 안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시계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제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독특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시계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시계줄 하나 이까르에는 라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까르띠의 시계입니다. 원래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음, 신형 까르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퀵 스위치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계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렇게 디버클. 두개다 디버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도 먼저 부속품을 먼저 다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도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자가 있고 이게 또 빠집니다. 옆에 줄이 있죠. 양쪽 줄을 잡고 들으면 빠지는데요. 안쪽은 여러가지 부속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시계줄과 크루 드라이브가 있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부속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계 본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 본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 열면 이렇게 약간의 홈이 되어 있고 뒷면은 가까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이거를 퀵스위치라고 하는 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먼저 누길,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살짝 눌러집니다. 이렇게 좀 나왔죠? 눌러지고요. 이게 이쪽에 있는 홈에 맞춰져서 결착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결착이 되었죠. 그리고 반대편도 조심스레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결착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까르띠에라고 써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마크가 이렇게 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시계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르띠에 산토스 신형 시계는요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크기는 39.8mm 두께는 9.08mm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방수가 100m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토매틱이고요 다운을 돌려서 수동으로 와인딩을 할 수가 있고요. 한칸 빼서 보여드릴까요? 한칸 빼면 날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반대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한 칸을 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르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겉 모양의 블루 인스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초가 돌아갑니다. 브레이슬릿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이렇게 까르띠에 마크가 있고 양옆을 눌러서 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열수 있고요. 밑뒤에는 까르띠에 각인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까르띠에 그리고 오토매틱 워터 위치 스턴트가 100m 이렇게 가뿐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니까 무게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무게는요. 켜고 그램인데요. 1 3 2 6램이 예,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치고는 그다지 무게감이 있지 않은 산토스 신형 시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까레테 신형 산토스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라지 사이즈고, 베젤은 약 4cm, 두께는 약 1mm, 100m 방수에 스인리스 스틸, 크라운에 이렇게 합성 스피넬이 있고요 시계줄을 아무 도구 없이도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